자 오늘은 책 소개를 할 겁니다 사라라고 하는 원, 1, 쓰리 소설인데 어,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내용이 감명 깊다는 게뭐 스토리가 재밌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오해요 너무너무 깊이 와 닿았고 점점 울림이 더 커지는 바람에 이 책을 도서관에서 처음에 봤다가 어, 책으로 구했습니다 지금 아마 절판돼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 검색해 가지고 빌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하고 우리 가족 인생 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사상을 움직이고 커다란 변화를 촉발하는 그런 책이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가벼워요 어린애들도 볼수 있고 어른도 볼수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사라라는 한 소녀가 올빼미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멘토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 그런 것인데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언어 중에서 골라서 제가 써서 보여드리고 또 그림도 살짝 섞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자는 에스더 힉스 그리고 제리 힉스 부부가 쓴 건데 그 유명한 분들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그게 바로 이분들이 쓴 겁니다 지금 제리 힉스는 돌아가시고 에스더 힉스가 이제 활약하고 계신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뭐 볼텍스라든가 이런 책을 쓸때 계속 영향을 주었다는 존재가 이 솔로몬, 즉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천사였다고 해요 저는 믿습니다만 <웃음>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그 지혜롭고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침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글씨와 내용, 그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.